이 정도면 그치? 김자반이랑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곱창김 곱창김 진짜 맛있거든요?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먹은 고 먹은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다음에 또 드실 수 있어요. 지그 어디? 편이 어디로? 사지 가자고. 어어 으로나나 저기 손이니까 그래 여기 빠졌잖아 그냥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려 이 넣어. 웃는우와 엄마도 이제 김밥 만들 수 있다 도시락 소풍 갈때 엄마가 김밥 만들어줄게 이제 맛있지? 응너건없다요 가세요 태이야유 주연 가야지. 잘 됐어. 응. 이전에는 뭐 먹을 게두개 있는데 그거 먹을 거, 두 개는, 음. 개는 밥에다 무유가 있는데 거기에 꼭 먹어야 되는데. 뭐를? 아니 거기에 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? 아니야 <웃음> 오늘 좋은 꿈 꿨어? 응 간다 안안 꿈안 꿨어 꿈안 꿨어? 응잘 잤나보네 입이 잤나봐 일어나야지 이 한다고 말해줘야 돼. 응. 응. 빨리 될지 뛸지 늦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컴퓨터만 컴퓨터가 정해진 숫자값에 따라서 될 거고 어? 응.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? 응. 지금 우리가 펭귄을 만들고 있었죠. 이 친구가 런닝맨 결승선에닿왔는가까지 반복해서 뛰어요. 오 잘했다. 망치가 너무 가벼워. 맛있겠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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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me go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 a m p jump u m p j u r s t u m e m p jump jump j u m e j u m s jump j e m p jump j m p jump j w i t n y i never would've met her. Towards the base, after two s e c d s 달려 뒤에서 달려서 홀리야 뒤에서 달려와서 해봐 아. <웃음> 달려서 심차게세 달려 <웃음>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엄마 한번만 해볼게 엄마? 뭐야 뭐야 들어주세요. 점수가 중요한 가요 신나게 빵점해리야빵점 하나. 1. 그러면 1. 돌이 1. 제 말이? 1. 1. 이번엔 난 점! 난 점! 난 점! <웃음> 너무 잘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? 어 지금 고장 났어 지금 이번에는 내가 안무 노래 중에서 나비야! 나비야? 어, 잘할수있 어요.